박건형 하면 연기자로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는 인상적인 배우를 떠올리며 또 수준급 노래 실력으로 연극이나 뮤지컬로 직접 관객들 앞에서 담대하게 연기하는 보이스 좋고 연기자로서 모자람 없는 실력이 떠오른다. 현재 박건형은 아들 박이준 군과 함께하는 자상한 모습까지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박건형 프로필 출생 1977년 11월 1일 박건형 나이 41세 고향 서울 특별시 박건형 키 181cm, 81kg, 혈액형 5형 박건형 학력 중앙고등학교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데뷔 2001년 뮤지컬 더 플레이 가족 박건형 아내 슬라아들, 부모, 이남중 장남 소속사 나무액터스 취미 독서, 연주 박건형은 2014년 11살 연하 아내와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고린했다. 방송을 통해 영화 같은 분위기 있는 웨딩 사진을 공개한 그는 한 방송에서 아내와 세대 차이를 느낀다.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이야기한 바 있다. 박건형과 아내의 나이차 때문인데 박건형은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를 생각하면 그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니까 얼마나 버거울까 싶다며 고마운 생각이 든다고 애정을 표현했다. 또 박건영은 아들을 낳고 나서 워킹맘 육아대디에서 육아대디 역할을 하고 있는 박건영은 나는 워킹 육아대디라고 밝혔다. 박건영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촬영 현장에서도 방글이와 가라미를 안고 있는데 집에 가면 내 아이를 안고 있다며 내 아이를 안고 있다가 촬영을 가면 또 방글이 가라미를 안고 있어서 아이를 24시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자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건형은 특별히 가둬두는 건 없다. 최소 둘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답하며 이준이의 동생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워낙 박건형과 아내의 미모가 좋다 보니 박이준 군동생 또한 기대되는 것 같다. 박건영은 아내를 내 미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그는 사실 대본을 처음 봤을 때내 미소가 제일 힘들었다며 그래서 집에서 먼저 내 아내에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름이 체림이라서 내 체림 아니면 재미라고 한다. 라며 말했다. 언제나 박건영은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인터뷰나 촬영 현장을 보면 다른 이들에게 웃음을 많이 주는 걸볼수 있는데 아내에게 또한 달달한 웃음을 자아내며 잘해주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박건형은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여자들은 어떤 기분일까 싶더라. 많이 좋아해도 이상할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안아주면서 고맙고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임신 초기였다.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5분 대기조로 있었다. 옆에 있어주려고 몇 개월 동안 일을 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건영은 와이프의 몸 상태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고통을 같이 느끼려다보니 소화도 안되더라. 아내가 귤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귤이 태어날 줄 알았다고 해큰 웃음을 주기도 하며 아내에 대한 외조와 함께 사랑을 가득 보여주었다. 이런 박건영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하 슈돌 방송에서 배우 아들 이준과 함께 나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버지로서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건형 아들 이준은 아빠를 깨우기 위해 온몸에 납세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했다. 이에 맞서는 아빠 박건형은 이준이 먹던 빵을 빼앗아 아빠 거야라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골프채까지 동원하는 모습으로 호쾌한 매력을 예고했다. 기대감을 자아내은 물론이었다. 반면 아빠 박건영은 그동안 작품 속에서 보여준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아빠라기보다는 동네 형 같은 장난스럽고 유치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 것. 박건형은 아들 이준과 함께 이터를 낳다 이준은 놀이터에서 아빠 박건형에게 오빠 이거 타라고 외치며 웃음을 자아냈다. 박건형은 아들 이준이에게 그네 타는 법을 가르쳤다. 박건형은 평소 아이는 놀면서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실천하듯 아들에게 아빠가 아닌 형.